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그 마라탕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 없을 정도로 중독적인 매력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 음식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마라탕, 마라샹궈었죠 근데 모차이라는 메뉴도 있대요. 이 모차에는 중국 자천성 사람들에 의해 업그레이드된 마라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모차이란 메뉴를 처음 들어온이 영등포구청역에 있는 오라라 마라탕 엔 모차이 왔습니다 실은 이 매장이 제가 다니고 있는 지금 회사랑 거리가 5분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매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항상 실패했 줬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모차이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뭘 주문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마라아야 되는 음식은 한번 다 먹어봐야 될것 같아서 마라탕, 마라샹궈, 그 다음에 대왕 모차이를 주문했고요 사이드로 꼬바로우와 효자빙도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마라탕, 마라샹궈 대왕무차이 그리고 꺼바로가, 휴샤빙지 앞 있습니다. 여기는 매운맛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눠요. 1단계는 고소한 맛, 2단계는 신라면 정도의 맛 3단계는 부작볶음 정도의 맛이거든요. 이 마라탕은 우선 제가 1단계로 주문했고요. 고소한 맛. 마라샹궈은2단계와 여러분 이거 나오자마자 냄새가 미쳤어요. 와 냄새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이 대왕무차이 는 3단계로 주문했습니다. 어바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준비했 있구요 효자등도 있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말, 마라탕 마라탕 와 엄청 조시해 그럼 한번 국물 맛부터 먼저 볼게요 아, 아 이게 1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소한 맛이 되게 많이 나고요 그리고 육수가 되게 깔끔한 베이스 육수예요 근데 마라 이게 1단계에서 그런지 마라의 얼한랑분이나 이런 거는 약하거든요? 근데 그데 마라초별자들도 부담없이 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육수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와 이거 진짜 육수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재료도 너무 신선하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매운 걸 좋아해서 이 1단계는 저도 맹슬맹슬하지않을니까좀 아, 아, 아, 걱정했거든요 그럼 걱정하들들들만아요하들들들 하들들들. 음, 진짜 고생했 다음은 마라샹궈. 마라샹궈는 볶음 마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 냄새 너무 좋다. 불량근하고. 오 냄새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마라샹궈 시켜 먹었는데 그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마라샹궈는 잘안 먹거든요.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너무 무겁스럽죠 확실히 음. 음. 2단이라서 매운맛이 좀있긴한데 와,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고요. 불맛도 나고, 간이 너무 잘 돼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먹었던 마시 오늘 마시안 먹어요 와! 음 여러분, 이게 바로 대왕모창이입니다 이게 비빔마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요 일단 세장님을 바꿔주시는데 참기름 냄새가 코를 너무 장 시켜서 칠골과 너무 은 거에요. 여기 대왕모창에는요 기본 재료만 15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사부, 라면, 옥수수면, 분모자 세송이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고기버섯, 상목이버섯, 백목이버섯 등 기본 재료만 15가지가 들어 있고요. 여기다 모라라만의 수제소스와 밀방소스, 거기다 참기름까지 더해져서 고소한 맛과 마라의 맛이 월러스그 맛, 실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래에 소스가 있기 때문에 잘 비벼서 드셔야 돼요. 그럼 한번 비벼볼게요. 대왕고체 대왕고체 천입. 아, 음! 너무 고소하고요. 이게 마라의 얼얼 아빠, 천입의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풍미가 장난 아니요 진짜 매력있어요. 진짜 매력있어요.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다이, 다이. 이게 그냥, 맛인데 술을 부르고 어, 맥주를 부르는 그런 맛이에 너무 맛있습니 음. 너무 고소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제가 3단계 주문했었아요 근데 3단계가 맵진 않거든요? 근데 매콤한 정도고, 이 매콤함이 중독성, 계속됩니다. 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음, 진짜 별미다, 별미야. 이게 먹는 내내 계속 참기름 꼬소함이 장난 아니야. 아까 쇼잡인가싶었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 보는데 지금 딱 보니까 약간 중국식 꽃게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비빔 마라 무채 싸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싸먹어볼게요. 와, 이 결이 쇼잡이별경색 있어. 하나 올리고, 이거 하나 올리고, 올리고. 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매콤 고소 짭조름함에 담백함이 추가된거예요 와, 여러분 모차에 시때초장에꼭 시키세요 담백함이 진지 맛있어 음. 여러분 이게 마르생으같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완전 다른 음식이에요 이렇게 말아 먹다 보면 약간 입안이 얼얼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꼭 먹어야 될게다 꼬바로다. 마라탕 먹으면서 꼬바로 안 먹으면 안꼬는 찐빵이지. 뚜한는꼭 먹어야 돼. 오케이. 새달콤하면서도 음. 음. 바삭하고 쫀득하고 마라탕이랑 이런 모차이 마지막 먹었을 때이 얼얼함을 꼬바로가 한 번은 와. 모차이 한번에 먹고. 음! 진짜 맛있어! 저거 음, 꺼발라한번먹어 음, 음, 음.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 어? 서소 음!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여러분, 이거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나무차이드시대요고기추로꼭 하세요. 왜냐면, 이 고기 육즙과 마라에가 만나가지고, 이 풍미가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맛있게 즐기실수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아까 촬영 님한테그러다 모차이가, 무차이를 하는 집은 이 집밖에 없대요. 현민에서 여기밖에 없다, 이거.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무차이드시면꼭 하셔야 됩니다. 무차이식 비스톱보다 초자비이 필수다 응? 비빔마라라고 생각해가지고. 차가거든같은거 차갑진 않고 약간 따뜻한 비빔인데 너무 음, 괜찮아 그 뻑뻑한 것도 없고 먹을 때마다 그 마라와 참기름 고소함 계속 올라오는게 음. 와 맛있어 음 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 전통 4천유리 전문점 무라라 마라탕 엔 무차이에 와서 대한무차이, 마라샹궈 마라탕, 꺼바로, 표자비를 먹었는데요. 마라탕은 국물 마라요리그 다음에 마라샹궈는볶음마라요리 무차이는 비빔마라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오늘 무차이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왜 백종원님께서 그 스트리트푸드파이터에서 바지한 무차이를 되게 맛있게 드셨거든요. 왜 이렇게 맛있게 드셨는지 제가 이해가 가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마라가 어울려져서, 와, 그품위와 감칠맛이 최고예요, 최고.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효자빈과 함께 모차이 이렇게 싸겁잖아요 고소, 담백, 짝조름, 매콤한, 여기 다 어울려져서 입안에서 진짜 파티를 여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파할맛이야 호불호 없이. 거기다가 달달하면서 쫀득한 꼬바로 한입 먹어주죠? 먹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보니까, 매달 보니까 모차이 종류 엄청 많아요. 보니까 뭐 백종원님이 드시던 바지락 모차이, 뭐 곱창 모차이, 닭발 모차이, 천연 모차이, 생선 모차이까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응. 여러분 오셔가지고 각 취향에 맞게 골라서 드시면 될것 같거든요.뿐만 아니라 배달을 이 근처에 계신 분들 배달해서 드셔도 되지만 겠 매장에 와서 드시잖아요. 근데 매장 인테리어가 저 뒤에 보이시죠? 진짜 현지 여행어 느낌이야. 그래서 눈으로 한번 먹고 맛을 한번 느껴서 더더 욱 맛있게 느껴져. 진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라탕과 마라궈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오셔가지고 모차이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도구 구차역에 있다고 했지만 여기 바로 바로 옆에 내가 또 여기 질를따뜻하잖아영도포세무소에요영도포세무서 바로 옆에 매장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모차이 종류 많으니까 꼭 골라서 각 취향에 맞게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자빛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근데 이거 내가 왔을 때는 맥주 안았어 진짜 맥주가 너무 땡겨. 내가 나시아서 오늘 참았지? 와, 맥주를 부르게 이렇게.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최악.